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죠? 오늘은 저희가 쿠드랑의 복수를 하러 해커클럽에 왔습니다. 네, 해커클럽에 왔어요. 그래서 해커랑 대결을 해서 저희가 복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네. 가모야. <웃음> <웃음> 파이팅 화이팅! 가보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캡틴. 저희 캡틴에게 정말 엄청난 패배를 선물해준 해커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대신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들 웰컴 팀의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웃음>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구 해커입니다 오늘 웰뱅 채널에서 오셨는데 이 쿠드롱 선수가 올줄 알았거든요. <웃음> 복수를 하러 온다 그래갖고 저는 아 쿠드롱 님께서 좀열 받으셨구나 화나셔갖고 두번 연속 우승했잖아요. <웃음> 네, 네. 다극세가된 거죠. 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논란의 발언 있으시잖아요. 쿠드롱, 난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당구를 잘 친다고 생각해네 하지만 그건 내가 없었을 때 얘기. 어. 아. 그거에 대해서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이제 뭐 계획해서 찍은 건 아니고 무후식죽이 나온 거다 내안의 예. 네. 네. 속마음이 아.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아. 아. 그게 아. 사실은 이겨가지고 아. 더 그게 된것 같아요 음. 그렇죠 못 이겼으면 그건 뭐이슈도안 네. 됐죠 네. 보고 있나 꼬드로또 <웃음> <웃음> 언제 저랑 또 붙을지 모르거든요 네. 오늘 반드시 저희가 캡틴의 복수를 네. 해야 될것 네. 같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오늘 만약에 지신다면 어떤 공약을 거실 건가요? 음, 센 걸로. 어제 우리 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BJ 형이 바다 입술을 하고 왔어요. <웃음> 저는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이, 더 추워, 더추어 계곡 있는데 가서 입술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쎄다, 쎄다, 쎄다. 음.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벌칙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이 부장의 또. 이 누추한 곳에 와주셨는데 일일 알바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일일 알바? 네. 서빙하고 다이 다고 세팅해주고 아, 코에만 이는데 네. 그건 안되고 반드시 네. 이해야될것 같아요 네. 어, 항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웃음> 네. 게임을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자, 파이팅! 네, 예. 빨간국 5번 편하게 예. 하시죠정기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복사하겠는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아니 여기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잘치죠? <웃음> 잘, 잘 <치시죠>?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디서 물소리 들리잖아요? 쪼로록 쪼로록 <웃음> 아 떨리네요 못치실 <웃음> 음. 때 쫓아가야 되는데 안 되네요. 아, 너무 타이틀을 큰걸 걸어서 그러나 <웃음> 드디어. <웃음> 와사리와 와... 나머지 나왔습니다. 가자 금련할수 있어. 어어 <웃음> 무슨 어? 아, 거절이야. <웃음> 안 돼. 아, 아. 아. 아. 아. 거기?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니다 나머지 어, 점입니다아 너무 잘 치시는데 괜히 부승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우와 우와 대박. 아예 멋있다는데. 이쪽 와보시겠어요? 네. 두께 잘맞나 봐주세요. 어,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요? 네. 어, 좋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좋아요. 이 정도 어때요? 어 지금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웃음> 오. 아, 아! 두껍다 일부러 그런 두께 얘기한 거죠? 제가 얇게라고 했는데 조금 더 두껍게... 속았다. 아, 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봐드릴게요. 아,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아, 아. <웃음> 마지막입니다. 엇! 아 저 10점 남고 예은 선수는 1점 남았네요 <웃음> 오, 오. <와. 웃음> 오. 오. 오. <웃음> 어 가까운 산 <차면> 어딘지 알아봐. <웃음> 네. 저 이제 유람면 님한테 바통 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우! <웃음> 아. 우아치기 들켰네. 아저씨릴 쓰리 뱅 꽂은 거거든요. 왜 나한테 어필이 하냐고. <웃음> 아.